슬리퍼를 벗고, 합니다. 슬리퍼 벗고, 벗고 합니다. 슬리퍼를 벗고 하는데요? 네, 신고 하는 사람 있어요? 아직은 없었어요. 어 그래요? 아마, 대부분 안 신고 하지 않을까. 고습니다 슬리퍼를, 신고 한다. 신고 하셨습니다. 네. 처음으로 신는 사람 많았 신고 때는 벗고 그렇게 합니다 세요 신고하죠 네? <웃음> 신고한다 김호재입니다 어. 아, 신고요 이거, 이거 나도 신고해 무조건 여요 한국은 Koreano. a n e z a v u e e n e z u e a n e z u e 아, 도 세비. 나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도 세비. 나 나도 세비. 나도 나도 세비. 나도 세 나도 나도 세비. 나도 나 저는 벗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는 신고예요. 집에서 신고? 집에서는 벗고 여기서는 신고. 집에서 신고 여기서도. 이게, 이게 그렇게 된다고? <웃음> 아이아이죠 아니,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발로 딱저 당해. 할 때. 어 이제 네 신고예요. 근데 이것도 논란이야. 군대 갔다 온 대로 집에서 안 살아요. <웃음> 네? 숙소에서요? 숙소에서는 슬리퍼를 안 신습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경사는 경선은... 그, 그 이거 신고해야 된다. 안 신으면 미끄러져 기준에 형, 집에 가면은 덮고 해야지. 아, 형, 집에 가면 집에서 신고하다가 발 닦을 때는 벗습니다. 이게 <웃음> 아니, 신고... 타이... 이 또... 저는 신고합니다. 신고해야지, 바닥 신고 더러우면 신고해야지. 신고해야지, 타이... 신고 올 거야. 올 겁니다. 아, 왜? 왜? 왜? 나 왜? 왜? 왜? 왜? 는 왜? 고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신고하 불편해요 미끄러져요 아닌가 벗고요 미끄러져요 신고 갔다가 벗고 하고 다시 신고 나가죠 <웃음> 벗고 하죠 고맙습니다 집에서요? 집에서 안 신고해요 저는 신고입니다나맙습니다 신고한다. 복구한다. 복구한다. 여기서 신고할 수? 음, 네 여기 지저분해. 신고, 신고한다. 복구한다. 찝찝해. 아, 복구한다. 신고한다해서형 네, 네, 네. 신고, 신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은 샤워 하고 나면 다 닦고 나서 젖어 있잖아요. 슬리퍼가. 그 바람옷. 옷 갈아입기 전에 한번 또 닦고 슬리퍼 한번 닦고 끼어야 돼. 슬리퍼가 안 응. 젖어 있으면은 샤워 끝나고 나서 슬리퍼 닦아야지. 아 양말 신을 때 찝찝해 그러면. 벗고 해야죠. 벗고 하지 않나?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집에서? 아 집에서는 신고해. 집에서 신고. 그런지로 아, 집에서 신고해. 신고? 집에서 나 신고하지. 예, 네, 집에서 신고해. 지금서 그냥 말려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여기는 벗고 여기서 벗고 다고네 여기 신고 다녀야 돼요. 신고 안에서 신고 다녀야 데... 되니까 그러니까... 발이 계속 촉촉해지잖아요. <웃음> 닦아도 슬리퍼 신으면 또 촉촉해지고 발을 계속 닦아줘야 돼요. 더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? 여기 안에 샤워실이 더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, 있어요 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럴 수 없죠. 죄송합니다. <웃음> 여로볼까 여기나... <웃음> 어, 그 응. 많은 팬들, 팬분들께서 깜짝 놀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? 카메라에 너무 들이대서 아, 저 저는... 신고 하세요 하려고... 신고 해요 집에서도 신고 여기서 신고 예. 네. 여기 쓰는 거 줄이신 거 같은데 하하나씩하나씩때 하나씩만 와나씩만 와때는 차갑잖요 감사합니다 안 집에서 먹고 와죠 당연히. 음, 네. 음, 여기 가요 아, 여기선 신고 가죠. 더러운 게 많거든요. 수고하세요.